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는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몬스터들도 많지만 반대로 플레이어를 지켜주고 몬스터들을 공격하는 우호적인 생명체들도 많습니다. 철골렘이나 늑대 같은 생명체들이 플레이어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할수 있죠. 이들과 더불어서 눈골렘이라는 개체도 플레이어와 가까운 생명체인데요. 호박을 쓰고 있고 다리가 달려있지 않는 이 개체는 겨울철 누군가가 만든 눈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장난스럽게 보여도 이들은 상당히 유용한 존재인데요. 오버월드에서 악당 역할을 하는 몬스터들 대부분을 눈덩이를 던지며 견제합니다. 크리퍼 같은 생명체들도 눈덩이 앞에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눈덩이를 계속 맞게되면... 그러니까 눈덩이를... 어... 사실 이름만 견제고 눈덩이를 맞는 몬스터들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속성이 강력한 플레이즈의 경우 눈덩이를 맞을 시3의 체력이 깎이죠. 이 든든한 눈골렘들에게도 약점이 있다면 바로 네더월드와 물속입니다. 단 1%의 수분이 존재하지 않는 네더월드와 너무 과다하게 수분이 많은 곳에 위치하게 되면 몸이 녹아내려서 금방 죽고 말죠.